얘들아, 학교도 끝났는데, 리아야, 어, PC방 갈까? 아이, 좋은 생각이지. 우리 PC방에서 나쁜 짓한번 해볼까? 나쁜 짓? 어? 아, 라면에, 아, 어, 소세지를 시키고, 그냥 물을 나쁘게 먹고 죽는 거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근데, 어, 우리 엄마가 PC방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 상관없어. <웃음> 리효야, 아, 이 상관없어. 아요야. 너도 아, PC방 갈 거지, 오늘. 당연하지.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다고. 난 PC방을 정말 좋아하니까. 근데 여매나. 너네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너의 머리통을 뽑아서 볼링핀으로 쓸지도 몰라 아, 아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엄마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저녁에 몰래 몰래 나와서 피 c 방에 가면 되거든 어? <놀람> 너 진짜 비행청소년 같다 <웃음> 맞아 맞아 너 완전 야아치 날라리 같아 <웃음> 자 그러면은 어?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니네도 나와 알겠지? 아, 걱정하지마 난 불효자라 이미 거리 <웃음> 적거든 날 그래 그러면은 이따 저녁에 만나자 아, 알겠녕미오야 응. <웃음> 여기서 잠깐 기다려 우리 엄마가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확인만 하고 나올테니깐 응. 집이 조용한데 엄마 아무래도 우리 엄마는 잠만 보라서 잠자고 계실텐데 넌 PC방에 가는거야 주무시고 계시는군 어제 여기까지. 야너뭐야 뒤질래? 어, 엄마. 피시방 가려고 그랬지. 어. 조식이 이게 뭐? 어 여기가 어디지? 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결 너, 너도 너 잡혔어? 나도 잡혔어 <웃음> 너희 부모님 힘이 굉장하시더라 그러니까 어. 내 팔이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여기다 우리를 가두신 것 같아 PC방에 못 가게 어, 난 몸이 안 좋아서 좀 재보도록 해야겠어 어, 잠자다 사망?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방에다가 함정을 설치하신 것 같아 너희 어머니 굉장히 옥독하시마시다 PC방 <웃음> 가는 게뭐뜻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포기하지 말자 PC방에 가는 거야 어? 용돈으로 PC방 갈수 있어 오! 야 어우, 너네 맞다. 부모님 불까지 지르시고 이거 너무 한거 아니냐 함정을 설치한 거야 아니 저기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 뽀삐가 불을 지르는 거였어 아 뽀삐야 강아지 같은 포켓몬 때문에 너가 너가 사망했어 지금이야 아 후... 지금이야! <웃음> 우리 집 뽀삐를 지금... 무시하지 마! 지 이... 고양이를 피해서 가운데로 쏙! 쏙! 오우! 오 니네 <웃음> 집고양이 엄청나! 워! <웃음> <웃음> <웃음> 오... 잠깐만 누가 봐도 이 레고를 밟으면 죽을 것 같지 않아? 그니까 러 레고 발 잘못 밟으면 죽어 근데 진짜 여기 힌트가 있어 쪽지가 있다고 블록, 아 냄새가 장난감 블럭 숫자 초록색이 1번 어 음, 맞네 초록색이 1번이니까 초록색 몇개야 3개 그리고 노란색깔이 2번 3개 빨간색깔이 4개 그리고 마지막 <웃음> 파란색깔 2 그러면은 초록색깔이 3 3 4 2 됐다! 3-3-4-2였어! 3-3-4-2 확인! 확인! 자 다음 스테지로 이 넘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수리중이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떨어져서 사망하하하 아 <웃음> 여기 한 명있어 여기 점프 떨어져서 사망 아 여기 지나가야돼 엘리베 같은거 정하긴데래자 여기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용암에 너가 사망! 아니 엘리베이터에 무슨 <웃음> 오케이? 누가? 이거 뭐 오케이. 하드 뭐야? 아 저랑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너네 아파트 되게 이상같다 아무래도 이거 부딪히면 안될것 같은데? 어 뭔가 부담스러워 됐다. 오 용암이다 아, 얘들아 어... 조심해 와 여기 미니카도 있어 니가한테 부딪치면 누가봐도 죽는다 조심해 PC방 가는 길이 이정도로 힘들면 그냥 우리 포기할까? <웃음> 오케이 다음 세지 왔니다 리안의 집에서 컴퓨터 하자 얘들아 <웃음> 나엘리베이터나 아파트까지 내려왔어 1층이야 그래. 빨리 내려와 역시 아니, 너네 진짜? 집이라 그런지 <웃음> 안녕 갔다 가자 드디어 우리 아파트를 탈출했어 이제 PC방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어? 밖에 이게 뭐야 앞에 이상한 얼굴들이 있다는 것 같은데? 어. 어. 잠깐만 이 아래에 있는 이 새도 조심해 나비인가? 어, 어. 아! 지금! 아무래도 리아는 너무 죽는 거 보니까 너가 PC방 가면 <웃음> 우리한테 맛있는 것좀싸야겠다임마 그러니까 아! 리아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야 <웃음> 리아 내가 우리끼리 피시방 가서 로블록스 할게 아니 넌 여기서 평생 우리 엄마랑 살아라 지금! 오. <웃음> 오. <웃음> 리아가 왔구나 <웃음> <웃음> 야너못 오겠는데? 뭐마 <웃음> 어디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사망했어 <웃음> 이쪽에 올라서 사망했대 아 진짜 웃긴다 이거는 저 펑킨 아저씨를 피해서 앞으로 가야될 것 같아 아 이렇게 숨어가면서 가는거구나 욕심을 <목소리> 하니까 한번 더대기와 됐다 어 리아 왔다 자, 가자 안녕 얘들아 이거 줄도 조심해 누가 보다 함정 같으니까 자 이거 세이브 야 놀이터를 오. 가로질러 와야지 피시방 갈수 있을 것 같다 야 무슨 놀이터가 이래 이거 진짜 놀이터가 이제 같이 가 비번이 뭐라고? 2 4개 5하2이 하나. 됐다. 하나. 아 됐다 2 4개 5 2 됐다 오 됐다 말 평범한 골목길이잖아? 야 피시방 가기 힘들다 평범한 골목길에 냉각기가 왜 있지? 아... 아악! 아 쓰레기 냄비 때려 사봐 아니! 여보들 <웃음> 나도 탈출할게! 아, 아. 안녕! 응. 어? 미아야 나도 탈출했어.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와, 내가 여기... 생각하건 이 건물이 PC 방 건물이래, 얘들아어 진짜? 어와 아, 앞에 아! 왜 보고가 있어? 너 어, 미호 화장하기 전이잖아 어. 무슨 소리야 화장한 후야 화장은 이렇게 어. 했어? 아아 누가 봐도 이거 오므에 붙으면 죽는다 와이 사람 봐봐 일진인데 다리가 엄청 길어 이야 거. 다리를 얼마나 크게 거는 거야 이거 <웃음> 야 아래에 누가 깡통 있어 깡통 깡통 아. 야 청소부 아저씨가 무빙이 엄청나 얘들아 이거 봐봐 와우 아저씨의 무빙이 엄청난걸? 쭈 <웃음> 어, 갔다가 뒷고 갔을 때한 번을 쏴쏴쏴 미안 녕어예키키 하자 됐다 <웃음> 두루 왔을 때 지나서 일로 간다 가 같이 칠칠 슬... 아니 왜 부식대 금속 아아 <웃음> 수고했어 리아야 나 먼저 갈게 어, 이알바이알바또 막고있네 제발 죽어라 제발 아 졌다. 여긴 함정없음 날 믿어 진짜 없어? 무서워 있어! 있어! 먼저 있어 아 <웃음> 어, 됐다 왔다! 야 아직 못 왔다 리아야 너는 그냥 PC방 가지 말자 나 응. 최고의 비행 청소년이 되기로 약속했는데 넌갈 자격이 없다 난 비행이 아니야 저행이야 <웃음> 아, 아, 가는 아 리아야 나 PC방 먼저 해도 되지? 어어어 어, 어, 그래 먼저 가 <웃음> 아니 옆에 놓게. 먼저 니, 가 걱정하지 마니 자리 맡아 놓을게 어 빨리 가 아, 아. 이거 어디야? 어? 뭐야 어디야 길이 어디야? 어 나도 모르는데 보고 가시에 맞아 사방 어 여기까지만 있는거 아닐까자 어쨌든 이렇게 7스테이지밖에 없는 p 어, c 방 가기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하면은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